자, 여러분, 오늘 뭐, 거짓말, 거짓 드론, 빠 에? 너이 새끼 오늘 또 콘텐츠 준비 안 해봤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완벽하게 했죠. 4명이서 네 일단 드론을 파밍한 다음에 니들 드론 맛안 봤지? 일단 찍어 먹어보라니까. 이거 얼마나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웃음> 느낌이 나는지 한번 일단 찍어 먹어봐. 아니, 이거 얼마만에 존버야. 아, 배우 개오랜만이네. 자, 어디에서 자주 나오냐면은, 독산사. 복상사요? 예예예 아? 예, 예. 록스님 이거 네, 발음 아, 좀 네. 제대로 해주시죠 에에에에에? 아? 에, 에? 복상사 맞죠 복상사 네 복상사로 갑니다 무조건 드론 드론이랑 이제 우지 뭐그 정도 어 드론이다 드론 태블릿. 어 드론 태블릿이면은 드론까지 그 몸체까지 얻어야 돼. 어뭘 아, 얻어도 그냥. 뭐야. 아. 뭐 내가 잘못 한 거야? 오야야야야. 드론 줘봐. 야 드론 줘봐. 나 파츠 어. 얻었음. 파츠 어. 얻었음 어. 줘봐 줘봐 줘봐. 줘봐. 얻었어. 뭐 워머 신 같지 않냐 하이 줘봐 잡아라고. 아 뭐야. 아 잡아라고. 뭐, 뭐. <웃음> 오케이. 야 참고로 이거 드론 이거만 있으면은 바로 쓸수 있어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이이 <웃음> <웃음> 롱스 아, 튕겼어. 나배 멈췄어. 야 괜찮아 괜찮아 야야 어, 어. 이거 때리면 아 뭐해 아, 부서진다고 임마 아, 야, 야 미안해 드론 괜찮아 드론 수리할 네. 수 있어 록스를 이걸로 하자 앞으로 그럼 어야 록스 아염 죽고 다시 태어났구나 록스보다 도움될듯 이거 조종할때 때려도 되는거 아니야 얘? 어어 어. <웃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십자식들아어어나 어. 어. <웃음> 아닌데 아아 <웃음> 이제 맛 봤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야 근데 드론이 좀 문제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드론 보자마자 튕겼고.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가 문제야 너가. 얘 어때 맛있지? 야 맛있지. 찍어 먹어 보니까 맛있지. 누워서 쓸수 있어 누워서? 그렇지. 지코리타 상태에서 우와! 야,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어! 우와! <목소리> <목소리> 야지린더저바다에 떨어지나봐 한번 떨어져보자 다음에 저딴 정신 상태가 문제라니까? 다음 에리잖아 다음에 또 하려고? 이번 판에서안 끝내? 아, 얘쟤 진짜 안 되겠다 아 정신 상태야 그냥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빨리 아, 드론 오으라니까 아. 김계정 진짜 운전 에라이 쓰레기야 그냥 너너 없애 아 근데 이거 록스새끼가 먼저 차 뒤집었는데 이거 그냥 묻혀버렸네 쓰레 소리야 <웃음> 새끼 마냥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네 우리 우리가 <웃음> 한몸이야아 아까 좋았는데 <웃음> 쓰레기들이 툭도 못 먹고 말이야 누가 엎었는데 동감, 누가? 쓰레기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맞냐? 누가 엎었냐고 차 니가 먼저 엎었잖아 누가 누가 어, 아픈 사람 누구야? 딱말 해봐 아 지금 사람이 또 사람 사람 사람 어디 어디 어디 야 야, 핑 찍어 핑 찍으면 우리가 다할수 있어 그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땡니다 핑을 핑을 찍으라고 임마 핑을 핑을 찍으라고 임마 아싸 하하하 어! 왜 미친 씨 x x 일부러 짜잖아 에퓸 오 어디서 가져와야 돼? 자가 제의동기 얻었습니다 빼앗자 할수 있냐? 이총 1위 복사 한테서아이 총을 들고 있어? 미친 사이코패스네 아, 이거 총알 완전. 야, 야 용용이가 아. 나 쏠려고 해. 쏘는 거야? 때리는 거야 이 새끼야. 야 너희들 동료들끼리 함부로 행동하지 아, 말아줬으면 좋겠어. 뭐야? 뭐야? 다가들 회동기 뭐야? 정아 김계동 혼자 뭐해 조용히? <웃음> <웃음> <웃음>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냐? <웃음> 야 드론 빨리 좀 주워봐 어디서? 아자기장씨또 아, 들어가야 되네. 씨. 오! 드론! 뒤집어, 어? 드론 드론 태블릿 어 오! 아, 근데 이거랑 뭐 못, 못 찾아야 돼? 그것만 있으면 두고. 돼요 그거만 있으면 돼요? 예그만 있으면 된다고? 예 네. 아까 하나 더 모아야 된다며 아니 아까 전에 태블릿 혼자 잘 썼잖아요 오! 네, 어, 드론 어, 나 어. 먹었어 나 먹었어 나, 나 드론 먹었어 이게 살짝 드론 정찰제냐? 왜씨 전판에 얻었던 애들이랑 반대로 욕을 욕을 왔냐? 욕을 해, 욕을 해. 아 근데 드론판인데 뭐해? 드론파님 드론, 파인, 예, 드론, 파인, 드론 파인. 먹은 두... 시바라 그냥 아유... 너네 먹었던 사람 될래? 어, 저거 저거 저거 맨순 하러 다아 두개 사다 드론 두개 사왔다 개정아 먹을래? <웃음> 내가 지금 GPSG 하고 있어 나한테 오면 돼 일단 빨간 드론 먼저 먹을게 어 안돼 이 새끼야 어? 아유, 그냥 <웃음> 내가 이쪽으로 몰게 어 내가 몰게 내가 몰게 어 내가 몰게 어 옳지 조이줘줘 그만해 진짜 죽어 <웃음> 야 근데 야, 나 죽어 나 죽어 나두 번째 두 번째 기절 <웃음> 죽게 죽게 진짜 진짜 미안해. 왜 살려도 빨리 응급쳤지 아 이제 드론 없는 새끼는 누구지? 내가 운전하니까너가 드론 해야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먹어라 이거 우리 존버 할 거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풀숲에 숨어야 되잖아 맞아요 저 이제 풀숲 으로 갑니다 수고하세요 어차 온다 누워누워누워누워 누워, 누워. 이렇게 하고 드론을 날리는거지 드론 아, 맞았어 어 뭐야 야땅 밑에 있어 드론이 야 드론이 땅 밑으로 들어갔다고 야 너네들 밑에 있어 나 지금 드론 소리 들리니? 위치 확인해 위치 확인해 다 아야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야 안나가져 드론이 드론이 밖을 못나간다니까 어 나왔다 아니 애들 확인 좀 해봐 일단 우리 주변은 없어 여러분들 음, 예 지금 하고 있다니까? 좋다 아 자기장도 아, 야 지금 아, 아, 아, 아. SE 방향에만 엄청 많아 지금 제핑 있죠? 아, 아, 아. 제핑 쪽에 완전 많아요 저쪽으로 그냥 뛰어가면 될 듯? 아, 일단 이쪽이 아. 진짜 한 명도 없는 듯? 아까 뒤에 총소리 나온 게 맞는데 아 무시해 무시해 아, 아, 아, 드론으로 씨. 보면 되죠 무시해 아 보고 오와. 있죠 이미 이미 아, 보고 아, 있어요 그, 뒤에 뒤에 뒤에 총소리 확인할게 어, 확인할게, 어, 확인할게. 어, 어딘지 확인할게 됐어. 아 쟤들 지금 자기장 밖에서 하고 있어 자, 찾았다. 들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우리 쪽으로 직진한다. 뭐야? 여기, 여기 세운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세요제 핑만 따라다니세요, 제 핑만. 아,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지, 지, 지, 지. 자랑 만나서, 자랑 만나서.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목소리> <드론, 드론>, 야, <목소리> 야, 야, 터지면 <목소리> 안 돼, 터지면 안 돼. 그때서 파괴됐어. 파괴됐어. 파괴됐다고? 자, 자,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아, 하나 아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비닐하우스 들어갔어요. 아, 자, 이장 걸쳤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에이, 록스님, 그 바위 에 있어요, 바위. 바위랑 나무 네. 야 바위에 있다 바위에 조심하세요 록스님 어떻게 연막 쏴아 쏘지마 쏘지마 어차고 우리 지금 자기장 안쪽이거든요? 얘네 넘어오진 않겠지? 넘어오려나? 비닐하우스에 있는 애랑 바위랑 적인거 같거든? 야야야야 록스한테 간다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어떻 엄마 캐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야 뭐야 움직이지마 그냥 가만있어! 아! 아! <웃음> 아 간다 간다 야 록스 죽이고 갔다 야차 하나 온다 비닐 하우스에한명 있고 여기에 록스에 한명 있고 여기에 세명야 아, 아, 잠깐 야 우리한테 온다 저기 우리한테 온다고 나 우지야 나 우지야 나도 우지 있거든요 좋다 야 이게 렇멀어는 기장이 오른쪽 오른쪽에 잡아야 돼 잡고 건너가야 돼어 연막 연막 어얘 우리 있는지 모르나봐 어 우리 있는지 절대 모를 걸야 이제 우리한테 온다 야 우리한테 온다 우리한테 온다, 온다. 올때 잡자 올때오 어, 온다 온다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으로 온다 야 온다 온다 고 온다고, 온다고 일본님아야 움직이지 마 누피핑크 머리 새끼야 <웃음> 왜안 쏠까 오리나온데 20초 남았는데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슬슬 오, 뛰어야 돼 빨리빨리 연막 빨리, 빨리 뿌려서 가야 돼. 한 가볼까? 돼. 친구들 가볼까 우리? 야! 야! 안녕하세요. 어다 들켰 어? 야, 야! 장장수르타네 바다라 비닐로타 비닐 달려! 자기 장수를 터널 어, 어, 받아라. 어, 아, 쌤 돌려나 했다. 돌려. 야, 자기 장수를 터널 받아라. 받아라. <웃음> 아! 아, 이걸 아주 겁다 아, 록스가 이거 자꾸 처음에 죽으니까 쓸모가 없어 쟤는. 뭘아 보여 아, 줄게. 이번 판 본다. 한번 너의 쓸모를 증명해 봐. 보여 줄게. A few m o m e n t 아 씨. 야 록스가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겠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이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드론질 해봤고요 어, 하지마세요 드론질 재밌는거는 많이 뺐어 응, 어, 맞아요 자 녹화 중지 하나 둘 하나 하나 네. 하나, 하나 둘셋 부우우우우우우!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보고가 주세요 여녕세요전 예쁜 김한이예요 영상 봐줘 보고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 어. 봐! <웃음>